인문사회과학 캠퍼스 공약에 대한 진행을 맡게 된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허성현입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기호 1번 스프링의 인사캠 맞춤 공약에 대해 성효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기자 성효진입니다. 성효진 기자, 먼저 스프링 인사캠 선본 후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스프링 인사캠 선거운동 본부는 정 후보의 예술대학 영상학과 17학번 장필규 학우가, 부후보의 글로벌 융합학부 컬처앤테크놀로지 융합전공, 19학번 권희성 학우가 출마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프링 인사캠 선본의 인사캠 맞춤 공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사캠 맞춤 공약엔 크게 4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금잔디 문화재 내실화, 셔틀 서비스 개선, 편의시설 개선, 그리고 기타 외부시설 정비입니다. 그렇군요. 먼저 금잔디 문화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금잔디 문화재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의 금잔디 광장에서 학우들이 돗자리를 빌려 영화를 관람하거나 다양한 부스를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금잔디 문화재는 기존에도 있던 행사인데, 이번 공약에서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이전엔 많은 인파로 인해 배달을 이용하는 데 여러 불편함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배달존 설치를 새롭게 내세웠는데요. 기존에 진행됐던 행사인 만큼 푸드트럭 설치 등을 통한 사업 안정화를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푸드트럭을 설치한다면 많은 학우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디에 설치될지 논의된 바가 있었나요? 아직은 선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려된 업체는 없으나 설치 위치론, 경영관 앞과 학생회관 앞, 그리고 중앙학술정보관과 쪽문사회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고 설치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학우들의 많은 호응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으로 셔틀 서비스 개선의 세부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킹고엠의 셔틀버스 실시간 정보 안내 서비스 개선, 그리고 셔틀버스 출발 시간표와 수업 시간표의 연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현재 실시간 정보 안내 서비스에 어떤 점을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PC 환경에 비해 모바일에서 취약하단 문제가 있는데요. iOS 환경에선 실시간 위치 확인 자체가 불가하며 안드로이드에선 서비스에 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긴고엠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러 메뉴를 거쳐야 하는 현재와 달리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 정보 서비스 배너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현된다면 학우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가 되는 공약이네요. 다음 공약은 편의시설 개선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사항들이 있었나요? 총세가지 방안으로 양심생리대 확대, 자판기 품목 다양화, 그리고 노후사물함 정비지원이 있습니다. 양심생리대 사업의 경우 수요에 맞춰 비품을 채워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관리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총학 측에서 정기적으로 주 1회 정도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청년 빈곤 문제 해결을 돕는 봉사단체인 십시일밥과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도 유지되는 것인가요? 기존의 계약을 유지할 계획이며 다만 실패할 경우 학교 본부를 설득해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만큼 학우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자판기 품목 다양화라는 공약도 있었는데요. 교내 취식 공간과 편의점이 있어 학우들의 수요가 적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하지만 선본 측에선 접근성이 낮은 편의점도 많아 학우들이 원하는 품목을 다양화함으로써 자판기의 수요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관리가 미흡한 자판기가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리가 미흡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선본 측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교내 자판기의 대부분 제품이 품절이며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품목 다양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판기 운영이 정상화되면 좋겠네요. 마지막 맞춤 공약인 외부 시설 정비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공약은 크게 야외 편의시설과 외부 계단 조명으로 나뉘는데요. 노후화된 야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에 재정비하고 아직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외부 계단에 이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외부 시설의 정비뿐만 아니라 학우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한 질의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선본 측에선 현재 킹고엠을 통해 제공 중인 교내 맵에 개선된 야외 시설을 추가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공약들이 이행되기 위해선 학교 측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학우들을 위한 활발한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효진 기자와 스프링 인사캠 후보의 인사캠 맞춤 공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고 여러분께선 정책집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